가입을 하시려고 고민하시는 분들은 응. 부지 부회지식... 음. 소비자들한테 유리한 보험인데 음. 어마어마하게 절판을 음. 했다고 들었어요. 네. 어. 사실은 어떤 게더내 입장에서 유리하냐는 음. 사실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인 건데 50% 플랜으로 준비하셨을 때 담보나 뭐 기능적인 면에서 달라지는 게 없기 때문에 음. 만원 내던 걸 5만원 내고 이런 수준은 아니니까 음. 걱정은 안 하셔도 되는데 음. 이제 이미 제이 시작이 됐으니까 음. 그럼 어떤 회사를 바라보고 어떤 구성을 하는 게 고객 입장에서 더 유리하냐를 좀 말씀드릴 건데 일단 저 전체적으로 변경된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면 음. 다 같이 50% 플랜에 탑승을 했다. 음, 음. 50% 플랜으로 이제 다 같이 우리 다 같이 출발해보자 음. 라는 입장이 된것 같아요. 그래서 비교하기가 되게 좋죠 부분적으로 음. 바뀐 회사들도 음. 있었고 최종적으로 바뀐 회사가 까지 어제까지 맞아요, 다 맞아요. 마무리가 됐다 보니까 네. 자료를 몇 개를 만들어왔어요 <웃음> 그 제가 1을 요구하면 5, 6, 7을 해오시니까 제가 이거를 감당하기가 어려워요. <웃음>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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기준에서는 성별로 나누시는 게좀 명확해졌죠 그래서 남자분들 같은 경우는 디비 손해보험이 담보 구성도 한도도 줄이지 않고 보험료가 너무 좋아요 어. 네. 그리고 여자분들은 보장은 DB인데 보험료가 조금 남자분들보다 높게 책정이돼 있어요 같은 연령대 남자분들보다 높다 보니까 부담이 아무래도 좀 생기시죠 그래서 보험료를 낮추면서 보장을 그래도 어떻게 해소를 할 거냐라고 봤을 때는 농협 그런데 DB손해보험을 제가 계속 파면 팔수록 아, 이 회사가 이렇게까지 철두철미한 회사였나 이 회사가 이렇게까지 좋았나? 아, 어, 이거 내가 안냈을때 보람차다. 음. 명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겠다. 음. 보험회사 사실 그 마인드가 아닐 텐데 우리가 정말 보장을 잘 해줘야지 이 마인드는 음. 아닐 텐데. 절죠 네. 어왜 음. 이렇게 잘 짰지? 막 이런 게생각이 너무 예쁜 거죠. 막. 깜짝 놀랐어요. 저 네. 자료 받고 자료 아. 받고도 깜짝 놀랐는데 아, DB의 이 마케터라고 해야 될까요? 음. 뭐 아마 이분 정말 역량이 있으신 분이 들어오지 않았나? 음. 그런데 이게. 소비자들한테 정말 도움되게끔 네. 그 부분에 대한 팩트체크를 좀 해봐야 될까요? 네, 그거는 이제 제가 음. 뒤에 DB에 대한 거좀 자세히 설명드리고 음. 음. 그 전에 8월 14일까지 DB 플러스 농협이 베스트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쵸. 둘 다의 장단점이 있으니 음. 둘 다를 같이 믹스했을 때는 DB 하나로 가입하는 것 보다 보험료가 훨씬 저렴하고 진단비와 수술비가 너무 빵빵해지고 음. 그래서 그 기준으로 DB 플러스 농협을 안내를 드렸는데 음. 50% 플랜으로 오면서 시장을 열어보니까 50% 플랜으로 했을 때영 여자 기준으로는 농협이 그래도 저렴하다. 음. 네, 그래서 만약에 난한 회사로 가고 싶다 라고 하시면 진단비도 업계에서 가장 많이 들어가고 음. 그 다음에 수술비도 지금 농협이 업계 최대로 막올려놨잖아요 어, 그런 부분들이 여자분들한테 되게 도움이 많이 되다 보니 음. 보험료적인 면에서도 보장 면에서도 괜찮다라고 음. 하는 건데 사실 농협은 아쉬운 점들이 있어요 있다, <웃음> 있죠. 네. 네. 그런 부분들 여러 가지 뭐 납입면제 범위라든지 표적기에 대한 항암치료에 대한 음. 부분이라든지 오대 기간이라든지 음. 이런 중요한 부분에 대한 수술비 부분들이 좀 아쉽다 보니까 진단비 좀 줄이더라도 네. 보험료 차이가 조금 있더라도 네. 뭐 있어봤자 몇천 원이니까 어, DB 를 보시는 거를 가장 추천을 드리기는 합니다 여성분도? 네 남자든 여자든 음. 여러가지 밸런스적인 면에서 한 회사를 선택한다면 어디를 해야되냐 음. 그러면 DB라고 어, 말씀 드릴 수 있어요 <웃음> 5세에서 15세 자녀를 두신 음. 뭐 성별 구분 없이 나는 우리 아이의 미래 보장을 위해서 3,4천원 정도 더쓸수 있다 라고 음. 생각하시는 분들은 DB를 베이스 로 그렇죠 남자아이를 만약 키우고 계신 부모님들은 뭐 고민하실 여지가 없으그요 아, 네. 디비다. 음, 디비를 음. 기준으로 해서 한번 받아보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러면 여기 안에서 구성 부분을 추천하는 이유들을 얘기해주시면 일단은 뭐 진단비 한도가 15세까지는 농협이나 디비나 크게 차이나지 않아요. 보통 평균 가입금액인 5천만 원 수준으로 보셨을 때는 어느 회사를 가입하도 문제가 안 되는데 이제 유사함이 얼마나 들어가느냐, 뇌랑 심장 질환에 대한 부분이 얼마나 한도가 들어가느냐, 그 다음에 이 암뇌심이 진단비만으로는 사실 우리가 다 커버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렇죠. 요거를 보완하는 치료비나 수술비가 어떻게 구성이 되느냐가 중점인 거고요. 늘 제가 어린이보면서 말씀드렸던 게 이제 특정 질병 수술비, 응. 엔대 수술비 이런 부분인데요. 포인트로 봐야 될 거는 심장하고 뇌에 대한 부분을 응. 가장 범위가 넓게 포함하고 있느냐. 제2의 진단비 역할을 할수 있게끔 한도가 많이 들어가느냐. 응. 관열, 비관열이 분리되어 있지 않느냐. 그 엔대 수술비 중에서도 d b 의 119대가 항목별로 밸런스가 너무 좋아 그런 여러 가지 측면을 봤을 때도 보장이 괜찮게 들어가 있는 거고 네. 후유장해나 이식 수술비라든지 평타 네. 복원 수술이라든지 화상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한도가 업계에서 가장 많이 들어가는 회사예요. 음... 그러니까 뭐 하나 부족하거나 그러니까. 빠지거나 안 들어가거나 이런 부분이 없어요. 지금 DB를 네. 왜 최애하셨냐면 저 네. 자료 보면서 밸런스가 너무 좋다. 네네네. 네. 기본 보장을 준비해 주는데 네. 밸런스가 너무 좋고 아 물론 특정 담보에 대해서는 타사보다 비싼 담보도 있을 수 있어요. 있어요. 어, 있어요. 있을 수도 있지만. 네.